누구야 접시를 깬 게? 그것도 몰라 엄마잖아. 넌 어떻게 아는 거야? 다 보지도 않고. <웃음>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. <웃음>